왼쪽으로 약 15m 떨어진 대형 환풍구에 올라가 있던 반략객들이 덮개와 함께 하는 것이 두렵고 아래로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들을 침묵했다라고 기록할까봐 두려워서 환풍구엔 덮개 일부만 위태롭게 나와있다 먼지가 올라옵니다. 여성 두명은 한풍구 덮개에서 약 1미터 아래에 있는 스크립 바닥에 떨어져 큰파를 면했지만 나머지 25명은 한풍구 안으로 드십니다.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아직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치고 나가주시면 정치인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있습니다 한풍구 안으로 떨어진 관객들은약1 0미터를 낙하해 지하 4층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목> <목>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 아시는 사람 것처럼 그의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론발이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때문에 공연은 사고 뒤에도 한동안 계속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여러분들 답답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으실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강행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끔찍한 악무를 버린 대통령이 수용하게 만들고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거리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해야 합니다 될게 있습니다.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검찰이 봐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될게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되었던 채널A 사건입니다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도 특검해야 합니다 지금 특검법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그일당들 그리고 윤석열과 이 검사들 이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법앞에 평등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실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사 참사를 일으키더니 그 다음엔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현의 자위를 억누르고 고등학생과 싸우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서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바라골이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경제 위기, 고물가에 먹고 살고 힘든, 먹고 살기 힘든데도. 정말 여기 나오신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노있 to t 고 답했습니다. i t a l I go to the h o s p i t 대해서 go to the h o 기 p i t a l I go to t h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며 g 때까지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하고, 임기말 공군 기관장 임명을 이른바 알바기라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 소를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 실패지 방침을 밝히며 주인입니다. 과거 사례를 비판한 것들... 창작 완성도가 여러분들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불리하게도할수 아 있습니다. 검찰이 리우한소자리 우리 모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모자리, 우리 모자리, 우리 모자리, 우리 모자리, 우리 모자리, 우리 모자, 모자 이 조작을 할 것입니다. 깜만해.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고 진두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처리하고, 협의는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검사를파해하고 여야의 핵을 파괴하고, 윤석열 을 내포시킬 때, 삼격대고형야당차례에 퇴진하러 올린 윤석열 정권, 그렇게 기판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